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마스페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니는 최근에 새로 나온 애니 체인소맨 1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인소맨 주인공 덴지는 자신의 파트너 포치타와 나무를 벼려갑니다. 덴지가 나무를 벼려가는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자기가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덴지는 자신의 신장, 눈, 공원을 팔았는데도 아직 3억이나 되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덴지는 원래 나무를 베는 일을 했었지만 데빌 헌터는 악마 하나를 죽이면 300만원 정도의 돈을 법니다. 토마토 악마를 죽인 덴지는 보수로 400만원을 벌었다보수4 0만 하지만 빌린 돈 이자랑 중개수수료, 사무수수료, 그리고 관리조정비, 기타 등등을 빼서 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랑 다른 데서 빌린 돈까지 갚으면 2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서 된지는? 집에 가서 포치타랑 식빵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덴지는 창밖을 보면서 포치타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야쿠자는 덴지에게 내일까지 700만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덴지 를시체로 팔아버린다고 말했습니다. 7 <목소리> 0니다 그리고 야쿠자가 갔을 때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체인소의 악마 포치타가 덴지 앞에 나왔습니다. 덴지는 포치타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음몸이라면서 그런데 포치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배에 상처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덴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린 뒤 자신의 팔을 물라고 말했습니다. 포치타가 자신의 팔을 묻어 이 피는 공짜가 아니라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덴지는 야쿠사한테 자신의 데빌 헌터로 고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덴지는 오늘 잠들게 되면 어떤 꿈을 에지 정했습니다. 갑자기 덴지가 피를 토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의 신전병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쿠자가 덴지에게 찾아와 일할 시간이라며 악마가 있는 폐건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덴지는 악마가 있는 폐건물에 도착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악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덴지와 포치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좀비의 악마가 나왔습니다. 덴지는 포지타를 데리고 도망치지만 결국 좀비들에게 잡혀 난도질을 당한 후 포지타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포치타의 입으로 덴지의 피가 들어가고 눈을 뜬포치타는 덴지와의 일화를 떠올립니다. 포시골가 덴지는 자신의 악마와 싸우다가 죽으면 혼자 남는 포치타를 걱정했습니다. 아죽아시아아죽것같아아 <웃음> 덴지는 만약 포치타가 죽은 사람의 몸을 빼앗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몸을 흡수하라고 말합니다. 가능한다면, 덴지의 꿈은 포치타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을 이뤄줬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の死に方をしてほしい 그리고 포치타는 덴지와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덴지는 무의식 속에서 포치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포치타에게 자신의 몸을 빼앗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덴지의 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다 이것은 계약이다. 나의 심장을 얻을. 대신 덴지의 꿈을 코치타는 덴지의 몸을 빼앗은 것이 아닌 자신의 심장을 덴지에게 줬습니다. 덴지는 좀비를 반한 야쿠자들을 보며 울문을 가집니다. 엔지도 포치타와 함께하는 행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꿈 꾸었습니다. 그리고 포치타와 하나가된덴지는 젠지는 좀비들에게 덮쳤지만 어디선가 전기톱 소리가 들려옵니다. 던지는 체인 수매들을 변신해서 좀비들을 순식간에 썰어버렸습니다. 좀비 악마는 던지가 알나르변 나서 동료 운전으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던지는 곧바로 좀비 악마를 공격했습니다. 이 악마는 존지에게당황하고만 전지는 종이 악마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는 좀비를 변한 야쿠자들을 죽이면 자신의 피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좀비를 변한 야쿠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자 의문의 인물들이 백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은 덴지를 발견하자 여성은 덴지에게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가わ던た匂가스르るね人でもあくまでも 이... 이匂いこれ 이... が덴지는 힘이 다해서 여성에게 안아달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망설임 없이 덴지를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덴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성은 덴지에게 자신을 악마를 죽이러 온 공안의 데빌 헌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덴지에게두 가지 선택제를 말합니다. 가운는 여성에게 아침밥은 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 가운고로러가운냐고물었습데다 <놀람> 댄지는 최고라는 말을 끝으로 체인스는 1화가 끝났습니다. 댄지는 의문의 여성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성은 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덴지는 여성이 다정한 사람인 줄 아는데 개취급을 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덴지에게 휴게소 음식을 사준다고 했고 자신의 코트를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덴지는 여성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여성 혼자 먹을 수 있냐고 묻터 덴지는 결국 여성은 직접 덴지에게 우동을 먹여줬습니다. 군대에 은근 먹는 모습 꼴 봤는데? 덴지는 마키마에게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덴지는 데뷔런터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가 준 유니폼을 입고 덴지보다 3명 상대의 하얏카와 아키랑 순찰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키랑 덴지를 순찰을 나갔는데 아키가 덴지를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덴지를 때렸습니다. 아키는 덴지가 마키마 때문에 데뷔런터에 들어온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지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때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꿈꿔왔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키의 고원을 공격했습니다. <웃음> 와 진짜 아프다 <웃음> 덴지에게 반격을 해보지면 결국 고아를 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마키마는 덴지를 아키의 구을 공한 대마사과에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키는 덴지의 정체가 무색을 마키마에게 말했습니다. 마키마는 덴지가 악마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해서 덴지를 택배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아키에게 마키마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아키는 당연히 마키마가 좋은 사이에서 람 말했습니다. 아키의 말을 듣는 덴지는 다정하게 대해서도 마키마를 생각했습니다. 댄지는 아키의 감시때문에 아키의 집에서 같이 살아서 자신이 꿈꿔왔던 빵을 짐에 발라먹고 목욕도 하고 화장실에서 잘 삽니다. 니가 고생이 많다. 아침이 되자 마인이 나왔고는 송고를 받았습니다. 덴지랑 아키가 출동했습니다. 댄지는 아키에게 마인이 뭐라고 물었습니다. 아 키는 덴지에게 악마를 보내서 마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키는 덴지의 악마의 힘을 보고 쓰한지판단 하라는데 덴지는 거기로 악마를 한 방에 죽였습니다. 아키는 덴지에게 악마의 힘을 쓰지 않아도 물었습니다덴지의말을써는 아키는 자신의 가족을 죽여서자신도 악마의 최대 한고통스럽게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덴디가 악마의 힘을 상용하지않은 이유는 덴지는 성인답지때문에 악마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니다 10년 전인답니다. 꿈을 년 전인답니다. 10년 다고합니다 지가 생각한 의 목표는 마키마는 댄디와 임무순차를 함께 버디를 소개합니다. 덴지는 파워가 마흔이면서 순찰이나 임무를 하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파워의 가슴을 보고 바속퇴실전화 그리고 덴지와 파워는 순찰을 하는데 악마는 콧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덴지의 버디를 파워로 추천한 사람은 아키입니다. 덴지의 파워와 같이 단지에서 덴지가 허락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하려는 아키의 속성입니다. 그때 파워는 악마의 피음새가 난다면 악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파워는 피로 망치를 만들어서 회사 안마를 해치우는 것으로 치운수는 기효로 끝났습니다. <목소리> 지난 화에서 파워가 회사 안마를 죽였는데 덴지랑 파워는 막히 말게 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가 파워에게 한마디 했더니 덴지가죽이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덴지랑 파워는 말싸움을 하는데 마키마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키마는 누구때문에 된것은 중요하지 않고 덴지랑 파워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와정에 가슴 쳐다보고 있네. 덴지는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리고 파오는 덴지에게 어쩌다가 데빌 헌터가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파워는 야코를 되찾기 전에 마키마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대빌 한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아직 야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워는 덴지에게 야코를 악마한테서 찾아준다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덴지는... 덴지란 파워는 높은 분위기 뮤츠 허가를 받고 약골을 찾으러 버스를 탑니다. 덴지는 파워에게 자신도 포치타라는 악마를 키웠는데 지금은 포치타가 죽어서 쓰다듬어 줄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가슴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덴지에게 죽은 소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말을 어젯다는 자기의 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덴지와 파워는 악마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파워는 덴지를 기절시키고 덴지를 악마가 있는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덴지를 악마한테 가져다주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 이 노래에서 나오는 그베인 닮았네. 박지영만은 덴지의 피를 마시지만 덴지의 피가 마득다면서 덴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어어는박지영만한테 약속한 대로 인간을 데려왔으니까 야쿠를 돌려주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박지영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야쿠를 생켜버렸습니다 파워는 원래 야코를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야코를 키우다 보니 점점 정이 들어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빌헌터에게 팔 한쪽을 잃은 박쥐 악마가 야코를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는 덴지에게 포치타를 더 이상 쓰다듬을 수 없다는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박쥐 엄마는 파워를 삼기고 도시로 날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박쥐 엄마의 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덴지는 포치타가 사라졌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덴지는 포치타가 악마한테 잡아먹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포치타가 울면서 덴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덴지는 트리거를 당기고 두번째 체인 수맹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악마는 덴지에게 악마주제뭘 하고싶냐고 묻지 박지 악마는 벤지에게 차를 던졌지만, 벤지는 체인 수를 집어넣고 차를 잡았습니다. 박지 악마는 그 힘으로 왜 사람들을 구하냐고 묻죠? 벤지는 남자 몫이에는 상관없다면서 차를 박지 악마에게 던졌습니다. 는 덴지에게 초음파 공격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만은 회복하려고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할때 덴지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는, 그건 바로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박지영마는댄자에게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지만 는박장마를 죽이는 것으로 체인샘의 상황은 끝났습니다. <목소리> 눈을 뜬 파워는 덴지에게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는지에게 속여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약속한 대로 약코를 구해 주어서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덴지는 드디어 가슴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렀습니다 갑자기 박지 악마의 친구 버머리 악마가 나타나서 덴지의 팔을 먹었습니다. 데리고 <웃음> 덴지는 체인스만 해로 변신하려고 했지만 피가 부족해서 체인스로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벤지는 파워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거머리 악마한테 맞서 싸웁니다. 도머고모리악고나인それを程度にぶち壊されたも고마는 덴지의 꿈을 무시했습니다. 렌지는 장깐 생각하더니 거머리 양말에게 꿈배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덴지는 박쥐 악마의 창자를 이용해 거머리 악마의 다리를 모듬지기 에 묶었습니다. 덴지는 거머리 악마가 방심한 사이에 반격을 하지만 오히려 당해버렸습니다. 머리 악마가 덴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키가 여왕마를 소환해서 거머리 악마를 잡아먹었습니다. 여히마 덴지와 파오는 화장 참치를 하고 야코는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눈을 <웃음> 뜬 덴지는 병원에 있었고 옆에 있던 아키는 덴지에게 잘랐던 팔이 다시 붙어서 악마 같다고 말했습니다. <웃음> 하지만 덴지도 아키에게 악마랑 친하게 얘기하는 것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키는 여우의 악마랑 계약을 했습니다. 팀에스는 대신에 신체 일부를 먹여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는 감식하면서 통해 댄지가 파워에게 죽을 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덴지시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덴지를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입니다. 아키는 덴지에게자이이 하는 말을 잘 따르면 지금의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이 벤지는 사과를 먹으면서 아키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 대자 아키는 세수하고 양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키는 점심밥으로 카레를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부셔버렸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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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 남진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파우가 와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 드디어 큰거 오나? 하지만 가슴을 만질 수 있는 횟수는 단세번 엔진은 속으로 파워에게 천사라고 말한 것으로 체인소맨 4화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빠이!